이제 요금을 구할 건데 경주에서 출발해서 대전에서 도착하면 얼마인지 보면 대전, 경주, 부산, 서울이 있고 대전, 경주, 부산, 서울이 위치가 똑같게 돼 있죠 그래서 경주에서 출발을 일골로 해서 도착이 대전이면 5천원이죠 그래서 여기를 출발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쪽을 출발로 봐서 경주에서 출발해서 대전에 도착하면 5,000원으로 봐도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잡든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경주, 대전은 무조건 5,000원인거죠. 근데 이 5,000원을 구할건데 구하려면 함수 VLOOKUP을 써서 구하라고 했네요. VLOOKUP은 세워져 있는 값만 가지고 찾는 거니까 여기를 출발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는 VLOOKUP 룩업 밸류 찾는 값은 경주 출발지를 찍어주면 되죠 콤마 테이블 어레이 그 경주를 찾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씌워주면 되죠 근데 표를 아래로 내릴 때이 빨간색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키보드에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변경해 줍니다 콤마 콜인덱스넘은 몇번째 열의 값을 쓸 건지 물어보는 건데 첫번째 열, 두번째 열,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열 중에서 어, 도착지를 아까 대전이라 그랬죠 대전이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열이 구해져야 되죠 그래서 숫자 2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매치 함수로 숫자 2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매치 lookup value 찾는 값은 어, 여기 클릭이 안 되니까 위나 아래 셀을 하나 클릭해서 키보드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C3 셀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콤마 C3 셀에 대전이라고 적혀 있죠 Lookup Array, 이 대전을 찾는 범위는 여기 이 범위를 씌워 주면 되죠 근데 이 범위를 이렇게 씌워 줘도 되지만 어, 저희들이 여기 아래쪽에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씌워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씌워 줘도 됩니다 대전, 경주, 부산, 서울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어, 이렇게 씌워도 정답이고 이렇게 씌워도 정답입니다 이제 이 초록색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해 주시고 콤마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를 해주는 거죠. 이제 가로를 닫으면 대전이 첫 번째로 찾을 수 있죠. 이 범위, 초록색 범위에서 첫 번째로 찾기 때문에 1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표에서 대전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열에 있죠. 대전이. 그래서 1을 2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1을 적어줍니다 이제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죠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경주에서 대전은 5,000원이 됩니다 이제 이걸 아래로 쭉 걸어주면 모든 값이 구해지고 이제 여기에서 음, 만약에 어난이 초록색 범위 쓰는 게 혼동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여기를 대전부터 서울까지로 지정해도 됩니다 이제 F4로 고정하고 똑같이 더하기 1 하면 되죠 대전이 이 초록색 범위의 첫 번째지만 찾는 열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기 이 때문에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이제 엔터 치고 밑으로 끌면 완전히 아까와 동일한 값입니다 이제 구했는데 도착지가 부산인 경우에는 80%를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if를 써주면 됩니다 if 가로 열고 도착지를 찍어주면 되죠 도착지를 찍어주고 거기가 C3셀이죠 C3셀이 는 부산하고 똑같으면 부산이면 여기에 있는 이 요금을 구한 거에서 컨트롤 C 곱하기 80% 하면 되죠. 80%를 적용해 주고 콤마 아니면 컨트롤 V 아까 있던 수식을 그대로 적어 주면 됩니다. 이제 이부문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만 닫아 주시면 되죠. 엔터. 그럼 도착지가 부산이면 6,000원에서 할인이 되니까 값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